어, 6억 3천 아까 시세로 우리가 가정을 해가 살때 입주 때 시세가 6억 3천 어, 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워낙 제가 얼굴을 글자를 가릴까봐 조그맣게 여놨더니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봐야 됩니다 <웃음> 오늘은 재개발 그 조합원 입주권을 우리가 과연 어느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프리미엄은 그 지역을 최대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사는 게 적당한지 이걸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전 교수님께서 지으신 내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필살기 50선 그두 번째에 어, 프리미엄 1억원을 주고 매수해도 될까 하는 그 카테고리 항목을 가지고 어,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도록 유튜브에 맞도록 약간 변형을 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러면 최대 프리미엄은 과연 우리가 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면 어,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조합은 분양가가 되겠죠. 조합은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 이 똑같다면, 목돈을 넣고 조합은 분양을, 입주권을 사둘 이유가 없겠죠. 이 가격이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크고, 조합은 분양가가 낮겠죠. 그, 요, 낮은 요, 간극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걸 우리가 가감을 해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어, 그게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할 거는, 조합은들에게만 돌려주는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례율은 일반 분양을 사업을 잘 마쳤을 경우에 그게 남은 그 수익을 가지고 시공단가라든지 뭐 조합에 쓴 비용, 이주비이자 이런 걸다제하고 남는 걸 조합은 감정평가에게 꼽혀서 돌려주는 돈을 말을 하거든요 그 비례율이 100%인 지역하고 뭐 예를 들어 115%인 지역하고 120%인 지역하고 그 수익 금액이 조금은 다르겠죠. 요 비례율이 그 영향을 또 미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 뭐 확장이 무료라든지 뭐 이사비용을 아직 주택상태 때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전제품, 뭐 중도금무이자 이런 각각의 옵션들 그리고 중공 이제 다 끝나가지고 입주할 시점에 어 일반 분양가 그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또 시세가 붙어서 입주 때 가격이 형성이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어 먼저 오늘은 그좀 이해하기가 쉽게 어 프리미엄 1억짜리로 어 84a 아파트를 감정평가액 1억짜리를 매수한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상의 거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 조건을 어디다 비슷하게 맞추냐면은 현재 부산에 있는 온천 4구역 레미안에다가 맞췄습니다 온천 4구역 레미안이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어, 84A 타입이고요 감평 1억이고 비료율 115%고 원래 109.25% 인데 어, 아직 일반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철거를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인데 전조합원에게 감정평가서에 아예 문수로 115% 그거를 명기를 해가 간평서를 다시 다 보냈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을 산정을 해가 보냈더라고요 어, 이 정도는 자신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간평서의 변경이 돼가 와서 이제는 이걸 머리에서 지우고 그냥 115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거든요 어, 확장비 무료 1500, 이사비 300, 가전 700, 중도금 1400 그리고 이긴 조합은 84A1 평균 분양가가 3억 7500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그럼 일반 분양가는 평당 1500을 기준으로 제가 그냥 34평형으로 꼽혔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5억 1000 그리고 중공시점의 시세는 요 6억 3000은 그 아래에 있는 레미안 장전 어, 요, 레미안 장전에 현재 국토부 실거래신고돼 있는 게요 정도가 평균 정도 금액 되더라고요. 물론, 레미안 장전 시세가 온천사구역 시세와 똑같아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입지가 다르고, 뭐또 전혀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어, 그냥 연식상, 어, 온천사구역이 더 신축이기 때문에, 그게 가점을 좀 주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이니까, 요거는. 어, 앞에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어, 프리미엄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석을 해보면 어, 일반 분양가 3억 7,500과 조합은 분양가 5억 천 정도. 요거의 차이가 1억 3,500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115%니까 아까 간편이 1억 기준으로 보면 요게 1,500만 원. 그럼 확장 이사 가산 중도금. 쭉 이렇게 그대로 끌어다 오고요. 그럼 일반 분양과 이제 중공시점의 시세 차이가 아까 일반 분양은 5억 천으로 봤고 중공시점에는 6억 3천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이그 차이가 1억 2천 정도 이걸 어 단순하게 그냥 짝 더하면 3억 9백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 아직은 여기에 취득세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서 주택 아직 철거 전이라서 조합은 입주권도 취득세가 1.1이고 더러 85를 넘으면 1.3도 있긴 하지만 아직 1% 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1.1% 이기 때문에 그건 가감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뭐한 두세 달 뒤에 만약에 뭐이 입주권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간평액 플러스 프리미엄 한 거에 4.6%가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리미엄 2억선에 움직이거든요 그럼 1억 잡으면 음. 1,380 정도가 취득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이가 벌써 뭐천 몇백이 올라가니까 취득세만큼은 여기서 차감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1,380만원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온천사구역 프리미엄은 요 1억이 1억이 아니고 현재 2억의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갈 거면 요 금액 3억 9백에서 2억을 차감을 하면 6억 3천 입주때 시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 9백 정도가 남아 있고 여기서 나중에 철거되고 나서 산다 하면 대략 1억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우리가 목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물론 이게 6억 3천으로 가정한 이 금액이 뭐 나중에 7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정권이 바뀌어서 입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정책 일변도화에서 어, 뭐, 레미안 장전 시세도 6억 3천이었고 했었으니까, 어, 또,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거래가 풀리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6억 3천 아까 시세로 우리가 가정을 해가 살 때, 어, 입주 때 시세가 6억 3천이라고 단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입주권 프리미엄은, 어, 우리가 현재는 온천사구역이 2억선의 물건이 나온다 했죠. 84A1이. 근데 최대 갈 거는 3억9백인데, 이거는 지득세가 포함된 차익입니다. 어, 이미 2억 더 갔고, 프리미엄이. 그 다음에 지득세 4.6 되면 대충 남아있는 게한 1억선. 근데 요 1억선에서, 어, 제가 은행 이자를 전혀 물지 않고, 어, 그냥 완전히 은행 예금했을 정도의 돈을 넣으면 1억, 그냥 6억 3천 갈때 1억에 갈게 남았는데, 혹시 은행에 대출을 해서 잔금을 쳤다든지, 어, 아니면, 어, 여기 현재 묻어두는 간평액, 간평액에, 어, 예를 들어 50에서 한 40% 정도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2억을 넣은 요 돈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수익을 훨씬 낼게 있었는데 내지 못했다 그렇게 날아가는 그 기회비용 그건 감안을 안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 1억 정도는 막 입주 때갈게 남았네 그 정도는 막 사게 사는 건 같다 나는 실거 주니까 그냥 이런 집 하나 장만해 놓지 뭐 미리 은행에 돈 넣어놓니 이렇게 넣어놓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요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례율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단순하게 놓고 재개발 지역은 집이 비싼에 사내를 비교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같이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어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그리고 나중에 주변 시세에 대비 현재 국토부실 거래가 신고되는 그 주변 가장 대장 자리들이 얼마 정도 가 있는지 그거 감안해서 갈 간격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 3억 7 5 0 0을 더했는데 이게 아직 감정평가 안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 안 나온 지역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그런 재개발 지역들도 있거든요. 아직 사업식 인가 안난 그런 지역들은 그거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이렇게 봐드리는 이 책은 어, 가장 큰 뼈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재개발에 대해서 잘 짚어놨습니다 전 케오 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요 이번 차트, 차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제가 방금 풀어서 이해가 잘 되도록 풀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쉽죠? <웃음> 어, 재개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구독 누르는 거돈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눌러주시면 무지무지무지 힘이 됩니다 빨리 구독 천명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